안녕하세요. 햇살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오니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닥터 차정숙은 현재 최승희의 딸인 최은서가 서인호의 아이가 맞는지가 가장 관심사입니다. 서인호는 최은서가 본인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최승희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어 더욱 그녀의 곁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겠죠. 저는 최은서가 서인호의 딸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최은서의 출생의 비밀이 풀리려면 조금 더 있어봐야 하겠죠. 메인 스토리와 연계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내용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먼저 우리는 최은서라는 캐릭터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은서는 엄마와 마찬가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그 열망을 표출하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최승희는 그래도 솔직하게 앞에다 대놓고 말을 하는 편입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오빠에게 말할 때의 모습이나 서인호에게 차정숙을 빨리 정리하라는 독촉을 할때 보였죠. 나쁜 불륜녀이지만 무언가 뒤에서 작당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반면에 최은서는 이중인격의 면모를 보입니다. 방에서 시험공부하다가 최승희가 말을 걸자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처럼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며 혼잣말로 부정적인 표현을 내뱉는 모습이 나왔죠. 또한 최은서는 서인호와 최승희의 불륜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친구인 서이랑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꾹 참겠다는 느낌도 아니었어요. 서이랑에게 멘탈 단단히 잡으라고까지 말했죠.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며 웃는 모습을 보였고 속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채 친구 사이를 유지해왔죠. 이런 최은서의 이중적인 모습은 이제 큰 폭풍을 몰고 올 텐데요. 최은서는 최승희가 장례식장에서 수모를 겪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임신해서 집안에서도 내몰린 엄마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도 그동안은 입시라는 거대한 목표가 있었음에 엄마의 아픔까지 돌볼 여유는 없었지만 곧 미대 입시가 끝나고 나면 최은서는 본격적으로 서인호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녀의 이중적 성격이 또 드러날 텐데요. 최은서는 서인호의 앞에서는 다정다감하고 싹싹한 나이로 보이려고 하며 최승이와 본인을 선택하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방법을 쓸 텐데요. 서인호가 일하는 병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하나 올립니다. 서인호의 이름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어떤 교수의 두집 살림이라는 제목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글을 쓰는데요. 이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겠죠. 서인호는 당연히 자신에 대한 그림을 알아보니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차정숙도 이 논란의 글에 대해 의심과 두려움이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최은서가 불러들인 혼란 때문에 서인호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며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차정숙은 점점 더 서인호와 최승희에 대한 의심이 커지게 되죠. 최은서는 본인 과 엄마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녀의 행동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최은서가 불안해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차정숙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